지지 말고 너 용기를 더해고 멀리치라 너 시험을 견해 힘을 얻고 주 예수를. 소소 항상 n g s o 친친를를선 g s o n 고고 o n g s o 주 g s 라 너의 심의 n g s 충성하고 주공자라 우리 구조의 힘모그 힘으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찰리게는 자는 상가들리니넌 억심치 말고 내 곳에 주 예수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구조의 힘과 배의 배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